그리 좋아, 축하하는. 나는, 저는 서울에서는, 우리나라에서는, 축가하고꼭 같이 버린다니어 이거, 쓰러고 안 버렸다고 가 내가. 한번. 쓰러고 버려서꼭 같이 버린다 말이오. 축하해 보고, 다 알맞은 거. 그임시 임신이 지 임신이 제지 임신이지? 임신. 정이정이 정교식 때이 하고. 요나 아니 한라고당를는 적참이 커져 이번 게하고 비디오 하나 많은데 그때 스팀 더큰사에이사다그래 보이지 않아요. 이제 다렇게다이가다아 그때 우리 김에 시조들 막떡먹이큰박근